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희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 막힘, 코걸이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이 접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건강코트레로 입소문이 난아이디어의 바이어 코클링이란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지 대표님 만나 뵙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아이디얼의 바이오 코클링이라는 제품이 정말 장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아, 바이오 코클링이라는 제품은 아, 세계 최초로 개발된 코 전용 지압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소료혈이라는 곳을 지압을 해서 코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코막힘이나 재채기, 콧물,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아주 신기한 제품이죠. 네, 코 전용 지압기구 이 바이오 코클링이라는 제품이 사실 원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주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 우리가 눈이 침침하거나 할때 이렇게 눈 주변에 이렇게 마사지로 지압을 해주잖아요. 눈이 시원해지듯이 코에도 몇군데 몇 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소료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코끝에 있지 않은 그 소료혈을 아주 적당한 압력으로 지압을 해주면 코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이 코의 기능이 향상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소료혈을 지압해주면 된다는 정말 간단한 원리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직접 소료혈을 지압을 한다면 이 바이오코클링과 같은 효과를 접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주 참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코를 계속 문지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는 딸기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밖에서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코클링은 안쪽에서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이코 안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표도 잘안 나고 어 지압의 효과는 훨씬 크죠. 네, 네 어, 바이오 코클링은 어떤 분들에게 주로 효과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에게 효과가 있나요? 네, 이거는 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같이 코가 아주 문재인 분들한테 참 신기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얼마 전에 고3 학생이 그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재채기 때문에 공부를 못할 지경이었는데 코클링 쓰면서 그 증상이 싹 없어져서 이번에 수능을 잘 봤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울 정도였어요.